세 번째 장입니다. 우리나라가 과연 세계의 디자인을 주도할 수 있을까? 한국은 왜 디자인의 승부를 걸어야 됩니까? 제가 디자인 전문가이기 때문에 하는 주장입니까? 한국은 왜 디자인의 승부를 걸어야 되겠습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디자인의 승부수를 던져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가진 것을 주목해야 된다 이거죠. 가진 것에. 우리는 부족한 자원, 우리는 석유가 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가 우라늄이 나는 나라도 아닙니다. 우리는 자원이 매우 부족한 나라입니다. 이탈리아로 잠깐 돌아가면 이탈리아는 국가가 사용하는 그리고 국가가 소비하는 자원의 75%가 수입입니다. 자원 빈국입니다. 이탈리아도. 그것이 디자인 강국이 된또 배경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또뭐 국부가 튼튼한 나라도 아닙니다. 그럼 우리가 가진 게 뭐냐 이거죠. 가진 것은 우리의 창의성, 우리의 뇌력입니다. 뇌력. IQ 검사를 시작한 것이 100년이 넘었습니다. IQ 검사라는 것이 국제적으로 통용되기 시작한 게 100년이 넘었는데 개인의 IQ는 검사를 하지만 국가의 IQ, 국민의 IQ를 검사하는 것은 없었어요. 그것은 참 이상한 일이죠. 그 제가 생각하기로는 할수 없어서 안한 것이 아니고 일부러 안한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개인이 머리가 나쁘다면 그냥 참고 살수 있는데 우리 민족이 또는 우리 국민이 IQ가 매우 낮은 국민이다라면 이거 어떻게 살겠어요? 그래서 이 국민의 IQ 검사는 없었어요. 그런데 2004년이니까 딱 10년 됐습니다. 10년 전에 영국의 얼스터 대학의 리차드 린 교수하고 이, 이 핀란드의 헬싱키 대학의 타투 반하넨 연구소가 합작을 해서 함께 세계의 국가별 지능 지수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발표했어요. 여러분들이 10년 전에는 지금보다 훨씬 더 이제 젊었기 때문에, 어렵기 때문에 지금 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그때 굉장히 화제였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머리 좋은 국민이 어딘지 아십니까? 유태인이라고 하시죠? 유태인은 사실은 국민이 아닙니다.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이 제일 1위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홍콩이라는 건 SAR 아닙니까? Special Administration Region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하나의 국가로 볼 수는 없다. 국가로 볼 수는 없다. 그럼 2등은 어디인지 아십니까? 한국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1등인 겁니다. 국가로서는. 가장 국민의 지능지수가 높은 게 한국입니다. 3등이 어디입니까? 3등이 세계가 그 국가로 보지도 않는 열등국가, 북한입니다. 그래서 우리 민족이 머리가 좋다는 것은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조사기관이 어, 우리가 한 것도 아니고 저 멀리 유럽에서 185개국, 108, 지금은 현재 237개국이에요, 세계가. 근데 185개국이면 전부 다입니다, 이게. 예. 전 세계를 놓고 어, 조사를 했는데 어, 1위가 한국입니다. 그런데 3위가 나란히 북한과 함께 일본입니다. 185개국입니다. 근데 중국이 몇이죠? 중국이 13위로 나왔죠. 미국은 몇입니까? 20이 바뀝니다. 한중일이 이 지역이 어떤 곳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금방 느끼시겠죠. 그 뿐만이 아닙니다. 10위권 안에 동아시아가 우그룩글 합니다. 20위권 안에 동아시아가 우그룩해. 몽골까지도 20일입니다. 몽골까지도요. 그래서 이 지능지수가 높은 민족입니다. 지능지수가 높은 이저 국민인데 지능지수가 창의성과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기관은 지능지수가 창의성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유의미한 관계가 있다고 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이 뭐냐를 알고 우리가 전략을 세워야 하는데 우리는 창의성을 믿고 우리는 이제 디자인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은 어떤 디자인 승부수를 던져야 되죠? 아까는 우리가 가진 것그런데 우리가 잘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우리가 잘하는 게 뭡니까? 한국과 동아시아의 깊은 문화 자산. 오늘날 지속 가능성이 이야기가 많이 됩니다. 지속 가능성. 지속 가능성이 지금 세계가 화두인데, 그것을 개몽주의적으로 교육에 의해 가지고 아,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다고 느낀 것이 아니고, 이것은 우리의 선조들은 생내적으로, 생득적으로 이 지속 가능성, 이 자연과의 친화적인 민족입니다. 한중일이 그러한 곳입니다. 또 우리는. 고래로부터 유교문화와 이 한자문화를 공유하는 이쪽 지역은 관계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인간과 인간, 인간과 집단,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성이 중요한데 그 관계, 인간과 인간의 관계도 어, 군신 간에는 의의가 있어야 되고 부자 간에는 친밀함이 있어야 하고 부부 간에는 구별함이 있어야 되고 응? 장류 간에는 선후, 질서가 있어야 되고 붕우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 모든 관계, 이런 관계성을 오늘날의 디자인 이데올로기로 치환하면, 전환시키면 세계를 이끌어가는 디자인 패러다임을 만들어낼 수 있다. 이런 깊은 문화유산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고의 두뇌와 창의성이라는 것은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런데다가 여러분, 밀라노도 갖지 못하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IT 강국, 대한민국입니다. 이 IT 기술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세계가 기술 경쟁 대 디자인 경쟁,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에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그대로 발전시키면서 디자인을 통해서 이제는 승부수를 던져야 되겠다. 디자인이야말로 이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용어로 문화창의 산업이야말로 이 시대의 광맥이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 한국은 40년 전에 한국의 승부수는 적중했습니다. 40년 전에 우리는 대일 청구권 자금을 받아가지고 그때는 뭐이 이 무상으로 받은 게 8억. 아, 3억불. 그냥 유상으로 받은 차관이 또 2억불, 상업 차관이 3억불. 그래서 이한 8억불 정도를 받아서 제가 지금 아직도 기억하는데요. 그때는 제가 고등학생이었는데 그때 뭐 한일 협정 비준 반대 데모가 일어나고 막 그럴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액수도 좀 너무 작고 또이 구력적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데모도 있고 했는데 우리가 1965년이요, 1965년이 우리가 1인당 GMP가 60불이었어요. 우리가 60불이었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어요. 끝에서 두 번째도 아니고 최빈국이었어요. 북한이 150불이었어요. 1965년이요. 그런데 이 돈을 받아가지고 이 박정희 대통령이 이 중화공업을 일으키고 이 경부간의 동맥을 뚫고 어 제철, 반도체, 조선, 자동차 아 이런 산업들을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적중했습니다. 뭐이 덕분에 우리가 오늘날까지 이렇게 에잘 발전해 올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이 디자인도 이 박정희 대통령이 그때 굉장히 중시했던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군 출신이지만, 또 문민적인 소양을 가지고 계신 분이어서 교사도 하셨고, 그래서 이 디자인을 굉장히 중요시하시고, 뭐또이 오늘날도 계속 대한민국 산업디자인 대전이 있죠. 그것도 이제 만들고 하셨는데, 진정 디자인 강국인가를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국 디자인계의 오늘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 대학은 어떻습니까? 대학은 세계에서 두 번째로 디자인 전공자를 많이 배출하는 곳 아닙니까? 제일 많이 배출했을 때가 1년에 3만 6천 명을 배출했을 때고요. 그게 많이 떨어져 가지고 2만 5천 명 정도까지로 내려오긴 했는데 대략 평균 잡아서 1년에 3만 명 정도가 나오는 나라입니다. 미국 다음으로 이제 많은 인력을 배출하는 나라인데 뭐 요즘은 중국이 40만 명 넘게 배출하고 있다니까 이제 우리가 한세 번째는 될것 같아요. 그렇게 많은 인력을 배출하고 있지만 이제까지 근대 디자인 교육이 우리나라에서 실시된 것이 반세기가 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이 교육의 틀은 변화가 없습니다, 거의. 그리고 교육의 이념도, 교육의 틀, 구조, 교육의 방법, 그리고 평가 기준, 이 모든 것이 여전히 서구 일변도로 되어 있고 그대로 바우하우스 전통을 그대로 받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디자인은 어떻습니까? 이 우리나라는 왜 디자이너가 이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안 나옵니까? 이 디자이너들은 자신의 인생을 디자인에 거는 사람이 없다 이거죠. 음? 디자이너가 조금 이제 먹고 살만하면 은 곧바로 어, 영업을 뛰고 골프 치고 이런 쪽으로 돌죠. 아까 밀라노의 거장들을 얘기했지만 밀라노의 거장들은 평생을 그리고 만들고 사고하는 것을 중단한 적이 없습니다. 이래서 이 디자이너들도 어, 굉장히 문제다. 그냥 그럼 스튜디오는 어떠냐 이거죠, 스튜디오. 스튜디오가 사실은 디자인 트렌드를 만들어내는 천병이죠. 천병인데 이 스튜디오도 관리직, 영업직 이런 사람들에 의존하지 디자인에 에, 이 목숨 거는 스튜디오를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매스미디어는 어떠냐 이거죠. 매스미디어는 이제까지 전문적인 어, 디자인 어, 이 저널리즘, 디자인 평론가, 디자인 전문 어, 이 미디어가 아직 나오고 있지 않다 이거죠. 시대의 디자인 가치를 이끌어내고 또 곳곳에 산재해 있는 혁신 디자인을 찾아내고 이것을 사회화하고 이런 사명을 제대로 하고 있는 미디어가 별로 없다 이거죠. 일간지의 경우는 순환보직이죠. 이저 대부분 이 기자를 산업부에 넣었다가 뭐 경제부에 넣었다가 계속 빙빙 돌립니다. 그래서 디자인에 대한 현실도 전혀 모르는 문화부 기자가 모든 것을 담당하고 있는 현실이죠. 페어는 어떻습니까? 페어는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갈 길이 멉니다. 페어라는 건 본래 세계적인 기업이 이 페어에 와야 되고, 세계적인 디자이너가 와야 되고. 이래서 비즈니스 상담이 이루어지고 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의 페어는 여전히 이 전문가 중심이 아니고 학생, 주부, 일반 관람객이 사람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페어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또 없었습니다. 정부는 기업보다도 훨씬 더 많은 돈을 쓰면서 어떻게 정책을 세우고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알, 알지 못하고 허투게 돈을 낭비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이제는 한국의 디자인계가 황골탈퇴해야 할 때이고 통렬한 자성을 해야 할 때입니다. 대학교육은 가장 먼저 개혁되어야 할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에 왜 유학 안 오냐 이거죠. 지금 대학마다 이저 외국 유학생을 유치한다고 날리고 대학 평가할 때 중요한 항목이 외국인 학생 몇 명이냐인데 중국에서 오는 학생이 조금 있고 그 다음에는 없죠. 우리가 유학 대상국으로 생각하는 데가 어딥니까? 미국 아니면 유럽이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유학 가신 데가 다 유럽. 미국일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유학 대상국으로 했던 그 나라에서는 왜안 오냐 이거죠. 안 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우리가 반세기 동안 디자인 교육이 서구 디자인 일변도로 되어 있는데 커리큘럼 짜는 것에서부터 모든 평가 기준, 구조 이게 다 어? 주로 미국형으로 따라가고 있는데 서구에서 왜 유학 오겠어요? 이거는 사이비, 의사 서구 디자인인데 자기 본토에서 공부하지 왜 오겠어요? 우리가 우리 것을 한 적이 있습니까? 했다면 서구에서 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모습이다 이거죠. 언제까지 우리가 그들을 스승으로 모시면서 살아야 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서양식 디자인 교육 일변도로 이제까지 여기에 미술대학 출신들 많, 많으시죠? 반 이상이라고 생각하는데 건축가가 아니면 대부분 미대 나오신 분일 텐데 여러분들 다 이런 과정을 거쳤죠? 우리가 대한민국의 미술에 입문하는 사람 단한 명도 빠짐없이 아그리바 그리면서 시작을 했을 겁니다. 이 아그리바, 이걸이 사람을 왜그래 하냐 이거죠. 네? 이 아그리바는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부관이에요. 충성스러운 부관인데 나중에 사위가 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을 그리느라고 우리가 그렇게 애, 애 먹었죠. 이제 줄리앙. 줄리앙은 메디치카의 청년입니다. 로마의. 저, 비너스. 비너스는 실존 인물은 아닌데 그랬고, 로만 미학의 이상상이에요. 가장 미의 이상상. 여기에서 실력이 조금 더 늘면은 어디로 가느냐 하면은 이제 뭐 카루카라. 카루카라는 로마 황제입니다. 오늘날 사우나, 그게 이제 카루카라의 모형입니다. 온탕, 냉탕, 열탕. 이렇게 3등분 나눠. 이건 웃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고, 카루카라가 그것을 만들어낸 사람이 니다 대형 공중 목욕탕을 만들고, 온탕, 냉탕, 열탕을 이제 했던 사람인데, 이 카루카라를 또 그리지 않습니까? 거기서 실력이 더 늘면 호머, 호메로스로 가죠. 그건 그리스의 전설 속의 음유 시인이에요. 우리의 삶과 아무 관계도 없는 이 사람들을 그리는 것으로 이 사람들과의 첫 만남으로 여러분들의 교육이 시작되었으니까 여러분들이 미적 기준, 평가 기준 이것이 전부 뼛속까지 서구화되어 있는 교육을 받아온 것입니다. 끌고 가는 삼각 경제 지구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밀라노를 에워싸고 있는 도시들이 각종의 전시 이벤트 중심의 도시들이 있습니다. 볼로 볼로냐는 출판 북페어 같은 것이 있는 이 출판의 전시가 대형 전시가 있고 제노바는 선박 해양 전시가 있고 또 만토바는 이 문학 페스티벌이 있고. 조금은 떨어져 있지만, 베니스는 미술, 건축, 비엔날레가 있습니다. 이러한 각 다른 4위 클러스터가 모여서 큰 클러스터, 클러스터링을 이루는 곳이 밀라노입니다. 20세기 후반에 많은 영향력을 준이 갈브레이스 경제학자도 이탈리아의 2차 대전 이후의 이탈리아의 성공은 디자인 때문이다. 이렇게 진단을 내렸습니다. 이런 유리점들이 있는데 거기다가 이탈리아 특유의 이 중소기업 중심의 산업 시스템이 있는 것이죠. 2차 대전 이후에 대기업, 대, 강대국들이 거의 다 대기업 중심으로 갔는데 이탈리아만 유독 중소기업 중심의 정책을 펴온 나라입니다. 그런데다가 아, 밀라노를 중심으로 그 주변에 탄탄한 소재 산업 디자인에 있어서 소재라는 것은 50% 이상 넘는 중요한 팩터인데 그 소재 산업이 탄탄하게 받추고 있다는 것이죠 밀라노가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는 이유는 다 차원입니다 밀라노에 포진된 수많은 건축 디자인 교육기관들이 있습니다 폴리테크니코 디밀라노 Succola Politecnica in Design, Instituto Europeo di Design, ISAD, Domus Academy 이런 세계에서 전부 유학 가고 싶어하는 어, 이 교육기관이 밀라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밀라노를 자꾸 이렇게 강조하는 것은 제가 이게 보기에 아주 특이한 곳입니다. 교육이 지금 바우하우스가 창설된 지 95년 됐는데 95년 동안 세계의 건축, 디자인, 교육에 막대한 영향을 미친 것이 지배적인 체계를 제공한 것이 바우하우스인데 밀라노만 하더라도 그 바우하우스 전통을 받지 않았습니다. 밀라노는 그거와 다른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바우하우스 전통의 전형적인 교육의 틀을 쓰지 아니하고 유연하고 철저히 실용적인 교육노선을 견제해온 곳이 밀라노입니다. 거기에는 수많은 건축 디자인 거장들이 있습니다. 이분들 뭐 재작년에 돌아가신 에또레 소사스도 있지만 뭐 지금 80세가 넘은 세계적인 거장들이 많지 않습니까? 브루노 무나리. 안드레 안드레 브란지, 미켈 들 루키, 카스틸리오니, 비코 마지스트레티, 알레스 산드로 멘디니, 뭐 이런 사람들, 가에 패스 가에 패션 가에타노 패션뭐 이런 등등의 거장들, 이런 말할 수 없는 수의 거장들이 그 고령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까지도 계속 작품을 만들고 있고 계속 강연을 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밀라노에 집중된 수천 개 스튜디오들 또 그들의 아이디어를 받아서 이것을 구현하는 수많은 기업들 이런 것이 포진되어서 종합적으로 밀라노가 글로벌 디자인 트렌드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그 뿐이겠습니까? 세계 디자이너들이 보는 잡지, 매체가 또 밀라노에 집중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하의 뉴욕과 런던이 있는데 이, 이 두 도시가 세계의 디자이너와 건축가가 있는 책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는 뭐 조금 전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보셨습니다만은 수많은 매체들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결정적인 것은 세계 최고 최대의 이 컨벤션, 이 페어 메세 인프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연중무휴의 굶틀거리는 디자인 시티로 움직여 나가고 있습니다.